그치. 먹겠습니다 왜뭐 없어? 응? <웃음> 그래 깨졌지? 뭐려워 그냥 별로 안먹었 네. 자, 네. 네. 이제 이제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간단하게 뉴프로틴 보고 그 작업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 거야. 자 아, 오늘 점심은 오랜만에 먹는 비 피... 오랜만인 것 같죠? 제 기준에선. 짠짠짠. <웃음> 자 이렇게 운동까지 하고 이제.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. 사무실가서 이제 아는형이 놀러온다 해가지고 네. 잘 먹겠습니다. 좀 드세요. 역시 하루의 마지막 고상생활입니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골프 분들을 가볼 예정입니다. 하, 오랜만에 또 풀드네요. 그래서 폴드브루 커피 돌치구스로 네. 두번뽑고 자 오늘은 어제뷰씨입니다네 썰어 뭐야 똑같은거야? 세공이에요 어. 나는 이거 레이디거든 웬말이냐 아 필드 두번째니까 세공 이제 그때 공을 오, 엄청 잃어버려가지고 네. 뭐해 이만큼 가 네, 네, 네. 어? 아, 이 오, 이렇게 이렇게 네, 이, 이, 이, 이, 이, 하고아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그 이, 고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빠 이, 이, 이, 이, 고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거 m 이고 t sure. I'm not 왜 되게 자 점심 먹고 영상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응. 응. 진짜 아직도 하고 있어요 24시간 정도 대가는데점심 아, 시킨 떡볶이 남은거 저녁으로 먹으러 응. 갑니다 아. 떡볶이는 1무 소리니? 이 타오빼 자 계속 줄기고 이제 2시간 <웃음> 정도 5시 정도 거실소 갔다 온 거. 내이고아이니너무 네. <웃음> 네 커피 한잔 마시고. 자, 응. 이렇게 작업한 거 만들고. 자, 제가 프로그램으로. 네. 서 작업. 무슨 소? 점심빠바에서자 이마트 다녀왔습니다 집에가서 반찬들 챙겨오고요 그리고 숯뿔 음, 바베큐 만반 24,000원 하길래 이마트에서 가장 감이 터져 어쩔 수 없어 자 게임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한 거 영상 올리고 네. 우선은 자 오늘 점심은 맑은 닭곰탕 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 가지고 제품을 샀습니다 자 점심 먹고 게임 좀 하다가 게임 컴퓨터 끄고 이제 다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. 빵을 통한테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버스단 완패니 팔로우 감사합니다